오, 기분이.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가 응. 왔냐면. 응.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게 저의 이상한 원룸의 <웃음> 전부입니다 아직 시킨 커튼도 안 오고 어 러그도 안 오고 발매트 뭐 화분 시계, 이런 게 아무것도 안 왔어. 이 원룸 안에 있는 이 냉장고, 이 책상, 선반, 이 옷장까지가 다 빌트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어떻게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놨는데 며칠 생활하다 보니까 저기 이 선반,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저 벽장을 열었을 때도 잘 이렇게 여닫기도 힘들고 생활할 수 있는 반경이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너무 좁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고민에 고민을 하다가 저 침대 베드 쪽에 있는 선반을 얘를 이쪽에 세로로 놓고 얘네를 한번 옮겨볼까 생각 중이에요.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역시 난관이 예상되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바뀌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보면 공간이 엄청 넓어졌어요 여기 선반이랑 트롤리랑 베드 선반을 다 이쪽으로 밀어버려가지고 아래쪽에는 좀 숨기고 싶은 것들들은 다 숨기고 제일 좋은 게이 침대와 책상 사이에 공간을 이제 마음대로 쓸수 있다는 거? 그리고 땐 여기 선반이 있어가지고 이 거울을 잘볼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거울을 볼수 있습니다. 마음 편하게 하나 마음에 안 드는 점은 이 선반의 세로 길이하고 트롤리랑 이 선반의 세로 길이가 다 달라요. 이렇게 갈수록 조금씩 좀 넓어져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런 틈이 조금 남아가지고 이게 좀 보기 싫은데 여기에 예쁜 패브릭 천이나 커튼, 빈티지 커튼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좀 꾸며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도 나름 아늑하죠? 일단은 오늘 너무 힘들고 내일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꾸미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막 집에 도착했는데 현관문 앞에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다 저한테 온 택배입니다 오늘 이거를 까가지고 한번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가 아니면 요 엄청 귀여운 칼매트랑 요 엄청 귀여운 벽시계 요둘다 같은 데서 시켰어요 귀엽죠? 그리고 저 엄청 큰 원형 거울 얘를 화장대에 올릴 거고요 이렇게 예쁜 체중계도 샀는데 오, 기분이 살짝 나쁠까봐 어머 어머 기분이 살짝 나쁠 것 같아서 뭐 재보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패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요 러그가 왔는데 얘를 이 침대 밑에 깔아야 돼요 이게 생각보다 조금 크고 이 빳빳한 새고 냄새가 심하게 나긴 하고 제 생각보다 더 도톰한 느낌이에요 그래도 일단 깔아봅시다 얘를 지금 요 침대랑 책상 사이가 너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쫙 깔아버리려고 합니다 됐는데, 음딱 맞는데. 살짝 살짝 타이트한 거. 짠, 이렇게. 하 너무 힘들었어 얘를. 들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밑에 책 하나씩 모서리에 하나씩 끼워두고 그 틈을 살짝 만들어가지고 넣는 식으로 했거든요. 길이를 재보고 사가지고 어느 정도 넓이는 맞았는데 너무 이렇게 꽉 끼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 침대 밑에 쏙 넣으면 깔끔할 것 같아서 이렇게 형차형차 넣어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자취 이사를 하면서 오피스텔 공간이 너무 좁아가지고 활용을 잘해야 될것 같아서 침대를 샀어요. 아빠가 사주셨는데 이렇게 안에 옷을 넣을 수 있는 서랍이 이렇게 세개가 있고 양쪽에서 열리는 거라서 저 안쪽에도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진짜 공간을 많이 아꼈어요. 아무튼 좀 남는 짜투리 공간은 이렇게 꾸며봤고 이것만 했는데도 너무 힘들다. 이 거울은 뒤에 거는 고리가 있는데 제가 이게 전셋집이라서 못을 박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런 뒤에 초를 녹여서 붙이는 이 고리로 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다 떨어져가지고 사실 이 시계도 그렇게 달아야 되는데 그게 떨어져갖고 내일 그걸 사가지고 다시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깐 것만으로도 오늘 할 일은 끝낸 것 같아요. 퇴근하고 친구까지 만나고 10시 반? 11시 다 돼서 들어와가지고 너무 쩔어 있어가지고, 어,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가 오셔가지고 요 블라인드를 설치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해보려고 했는데 전동 드릴이 없어가지고 이거는 무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거를 딱 설치했는데 를 훨씬 낫네요. 저 창틀도 가려지고 여기 커튼이 오면은 커튼을 이렇게 내릴 건데 그 커튼이 약간 레이스 커튼이라서 전혀 이제 햇빛을 가려주지 않기 때문에 요 블라인드로 한번 싹 가려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봤고 지금 문제가 이렇게 침대 옆쪽으로 한번다 밀어놔봤는데 이렇게 편하긴 한데 이쪽 공간이 너무 안 나는 것 같아서 지금 얘를 저 바깥에 부엌 쪽에 넣어버리고 얘네를 다시 이 창문 쪽으로 옮겨볼까 생각 중이에요. 엄마는 <놀람> 집에서 새새기손도 가져와가지고 이게 렇 커버도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하고 어떻게 옮겨볼 것인가 저 바깥에 공간 보이죠? 얘를 여기에 밖으로 빼려고 하는데 여기랑 여기에 이제 높이가 차이가 있어가지고 뭘좀 대고 해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옮겨봤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한쪽이 떠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박스 뜯어갖고 이렇게 높이가 맞게 테이프로 칭칭 감아서 이렇게 이렇게 한번 끼워보려고 합니다. 그렇 맞는 것 같죠? 턱이 맞는 게 있다면 사서 고정을 시켜야 될것 같기는 해요. 요랬던 집을 배치를 한번 다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옆에 있던 공간을 다 빼버리고 침대를 다 붙여놨어요. 이렇게 하니까 너무 힘들긴 하지만 이렇게 공간이 생겼죠? 여기 남는 공간에 트롤리를 넣고 이러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진짜 여기까지 너무 힘들다. 일 제가 시킨 패브릭 천이 왔는데 이게 원래 식탁보예요 근데 제가 딱히 식탁보이 없어가지고 여기 지금 공간이 엄청 비어있잖아요? 여기에 붙이려고 했는데 이게 천이다보니까 붙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양면테이프를 사러 나가려고 합니다 완전 페인인데 <웃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기가 약간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철저하게 꽁꽁 쌌습니다 마트 가가지고 양면 테이프도 좀 사고 지금 너무 하루종일 누워있어가지고 졸려갖고 커피도 사오고 해보겠습니다 너무 예쁜데 문제는 배송이 너무 느려요. 요거는 진짜 금방 빨리 왔는데 제 레이스 커트는 거의 시킨 지 2주가 넘었는데 아직도 안 오더라고요. 집주인 아저씨한테 혼낼까봐 뭔가 도배 비스무리 한건 못하고 이걸로 남아. 이것만 붙여줬는데도 상당히 그럴듯한 느낌이 나지 않나요? 근데 양면 테이프로 붙인 거라서 살짝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 중간중간에 조금씩 더 붙여주려고 합니다. 촬영할 때도 여기 이 패브릭 천이 있으면 되게 예쁘게 나올 것 같아가지고 이게 블라인드를 내리면 여기 붙인그림 그리랑 안 맞아가지고 그리고 이 부분도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이런 것도 마스킹 테이블로잘안 붙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딱토를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딸때 자꾸 안 나와가지고 집주인 하고신한다안 온답니다 이렇게 꾸며봤는데 어떤가요? 저는 마음에 듭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 안쪽에 조금 화이트하고 초록초록한 것들을 모아놨고요. 여기는 진짜 제가 쓰는 것들, 책이랑 뭐 이런 거 잡동사니를 넣어놨어요. 여기는 뭔가 나중에 사진을 찍거나 책을 읽고 향초를 키울 때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은? 이건 제가 그린 그림이고 요거는 여기저기서 받아온 엽서들, 제 사진들. 그리고 제가 산 제가 좋아하는 앙리바티스 그림들 이거는 행운목인데 오늘의 집에서 또 되게 저렴하게 만 원대 에 구매를 한것 같은데 그냥 물만 이렇게 갈아주면 되는 되게 키우기 편한 타입이라 그래서 샀어요. 그리고 이건 제가 좋아하는 향초들 그리고 이거는 선물 받은 건데 자기 전에 머리맡에 뿌리고 자는데 약간 진짜 쑥냄새 나고 엄청 릴렉스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막 시골에 온것 같은? 이거는 가습기 그리고 이거는 꽃병인데 꽃을 요즘 안 사가지고 사가지고 딱넣으면 예쁠 것 같죠? 대충 이렇게 정리가 된것 같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밥을 먹고 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냉장고를 보는데 냉장고가 너무 심심해 보여가지고 조금 꾸며보기로 했습니다. 이 사놓고 조금 쳐박아두던 코닥 프린트기를 사용해서 어, 사진을 조금 뽑아볼까 합니다. 화질이 사실 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이렇게 사진을 고른 다음에 사이즈를 맞추고 이제 이렇게 색깔에 여러 번 왔다갔다 하면서 나옵니다. 오랜만에 뽑았더니 화질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몇 개를 더 뽑아봐야겠어요 삐삐거리고 안 나오고 난리가 났네요 예상치 못하게 중간에 미니샷이 고장나가지고 이거 하나밖에 못 뽑았어요 조금 더 고치고 나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당황스러운 게 이게 고장 나가지고 A/S 센터에 보냈거든요. 근데 아예 새거로 새, 새 카트리즈랑 같이 보내주신 것 같아요. 오. 드디어 시킨 요 커튼이 와가지고 요 블라인드 위에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틈 링도 똑같은 데서 시켰고 공은 예전에 쓰던 커튼봉으로 달아놨습니다. 보니까 여기 이미. 이게 다 걸려 있어요 핀이 그래서 그냥 이것만 딱 걸어가지고 이게 커튼을 달면 될것 같아요. 예쁘다. <웃음> 끝났다. <웃음>